뭐하러 졸업하자마자 취업합니까? 박사에 그냥 중퇴해도 돼요. 중퇴해도 돼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자고. 존경받지 않는 교수실에 연구실 가지 마세요. 그게 나와. 그게 나와. Love m y s e 가 꿈이 하나 있다면 그 랩을 하는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오늘의 오프닝 설문입니다. 리이스트는 뭐뭐다? 하이스 캠퍼스는 놀이터다. 마음껏 상상력을 피고 노는 곳. 아. 노는 게 바로 회사, 친구들하고 회사만 놀요 회사 만들어서 놀아라. 네, 만들어서 놀아요. <웃음> 대학원생에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박사과정은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그러면요. 박사학게 그냥 중퇴해도 돼요. 꿈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총장이 중퇴를 중장 <웃음> <웃음> 두 번째 설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돈! <웃음> <웃음> 우리 사회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창업했다고 하면 돈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학교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알겠 네. 그러니까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요맞아 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지 스트레스라는 거는 한 가지 일만 계속할 때 스트레스예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총장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혹시 있으신가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장님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애창곡이 있으십니까? 노래요? <웃음> 네. 노래보다도 제가 많이 듣는 게 있죠? 러브 마이셀아그 러브 마이셀 f 음악에 처음에 뚱뚱뚱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엔진 소리가 가슴이 심장이 뛰는 그 소리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그 랩을 하는 거예요 아 듣고 <웃음> 계 아,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수와 학생의 신뢰 그 개선 방향이 있으신지.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게 학생들이 그걸 고치수다고 봅니다. 존경받지 않는 교수실에연구실 가지 마세요. 아, <웃음> 왜 거기를 그, 그, 가가지고 그, 그, 그러세요. 아, 그게 나와. 네. 그 연구실에는 학생들이 안 간다. 소문나면 그 교수님이 바뀌어요. 나한테 도 가르쳐주세요. 어느 네. 교수님이 그런 저기를 하는지. 편의습니다습니다 아, <웃음> <해결놨습니다. 해결놨습니다. 웃음>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연구실에 가지 말라고 소문을 내세요. 아. 후배들한테.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성하게 된다 총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교수님을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30년 전에 네. 저희 아버님이 네, 네. 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라이스트교수니까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교수가 되고 싶냐고. 네. 존중받는 교수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끝인사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원씨가 오늘 띄워주시죠.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공장님 100년을 향하여 하이스트미레대와 학생들과의 비전 소스. 100년을 쌓아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오늘 잘잘 되는 거예요. Thank you.